이번 영상은 현대 자동차의 대표적인 알부이 차량 산타페 DM입니다. 자동차 운행하면서 여름철에 가장 필요한 장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어컨입니다. 쾌적한 운행을 위해선 에어컨의 찬바람은 더욱 중요합니다. 영상 속의 차량의 경우 에어컨을 점검해보니 에어컨가스의 전형적인 부족현상을 보였습니다. 회수를 해보니 1 6 0 g 가스의 누출사고를 의심해 봅니다. 참고로 정상은 600g입니다. 컴프레셔의 윤활을 위해 pH 계열의 냉동오일이 들어가는데요. 영상 속호스를 보시면 오일로 인해 젖어있는 호스가 보이실 겁니다. 에어컨 가스가 누출되면서 에어컨 오일이 누유되다 보니 이렇게 묻어있게 된 겁니다. 작업을 위해서는 범퍼를 탈착해야 합니다. 범퍼 탈착시 주의해야 할 점은 범퍼와 핸드 사이에 범퍼 키 홈이 있는데요 범퍼가 손상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커버를 탈거하면 왜 범퍼를 탈거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에어컨 호스 탈거 후 만약 가루나 검게 변색이 있다면 윤활 부족으로 인한 컴프레셔의 고장, 에어컨 시스템 내부의 막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컨 오링은 가급적 재사용보다는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에어컨가스의 누출이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오링의 경우 조립시 냉동유를 발라 조립한다면 조립시 파손으로 인한 조립불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에는 가스와 더불어 에어컨 오일이 들어갑니다. 오일이 왜 들어갈까요? 바로 컴프레셔의 윤활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만약 오일 성능이 떨어지면 컴프레셔는 부하를 받을 것이고 연비저하, 엔진의 소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교환 없이 사용하다 보면 컴프레셔의 성능저하, 고장, 에어컨 시스템의 치명적인 고장을 유발하기에 예방관리정비로 본다면 주기적인 교환은 필요하다고 봅니다.